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987의 복귀 자료로 올려드리고, 이어서 988의 분석 자료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987의 당첨번호는 2번, 4번, 15번, 23번, 29번, 38번 그리고 보너스 볼 7번이 나왔죠? 987의 대분류 복귀입니다. 아, 1그룹에서는 2월 수에서 보너스 볼 7번이 나왔고요. 2월 수에서는 15번, 아, 29번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1그룹에서는 보너스 볼 포함해서 2.5개가 나왔습니다. 2그룹에서는 이중복에서 2번, 4번 나왔고요. 어, 기타에서 23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나왔고요. 3그룹에서는 어, 이중복인 38번이 나왔습니다. 어, 이 3중복에서 기타 여기가 이제 출할 시기가 임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지난주에도 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어, 이번주에 또 여기 살펴봐야 되겠어요. 여기 이제 아, 나올 시기가 임박해 있습니다. 아, 여기는 번호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 이게 적중하면 고정수 찾기가 상당히 쉬워지는 거예요. 이 개수가 많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필출그룹이죠. 지난주에는 개인적으로, 어, 지금 바빠서, 어, 이 자료 올리는 것도 하루 이틀 늦었고요. 그 다음에, 어, 필출그룹을 이렇게 한목에 올려드렸었죠. 예. 구독자분들께 양해를 구했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단번대 짝수, 이게 이제 어, 자료상 필출 가능 그룹에서 필출 그룹으로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어, 8연멸, 8연멸 중이었는데 12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 그 외에는 어, 8연멸 이내에서 다 출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 단번대 짝수에서는 2번하고 어 4번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어 회귀분석 자료는 14연멸 중이었는데 어, 14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 필출할 걸로 봤는데 또 전멸을 했습니다. 회귀분석은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건 회귀분석은또 봐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가로, 세로, 중복수 여기서는 어, 29번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궁인 어, 출하시기가 임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군에서는 2번하고, 29번하고, 어, 38번하고,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그룹 중복 A. A에서는 이거는 어,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에도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 여기도 필출할 시기가 이제 임박해져 있어요. 여기가 지금 4연멸, 5연멸로 넘어가는데요. 어, 12연멸이 딱한번 있었고, 6연멸이 한번 있고, 거기에는 4연멸 이내에서 다 출을 했는데, 물론 이거는 일에서부터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귀를 시작한 이후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는데, 어 그래도 한 2, 300회 정도는 되거든요. 복귀된 것이. 그런데 지난주에 또 전멸을 했습니다. 어 특정 그룹 중복 B는, 어, 출을 했어요. 여기는 2번하고, 어, 38번하고 이렇게 출했습니다. 어, 지난, 지난주에, 어, 개인적으로 바빠가지고, 이렇게 한복에 올려드렸는데, 어, 두 그룹이 전멸하고, 나머지 네 그룹에서는 다 출을 해줬네요. 어, 실적은 좀 좋은 편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어, 아쉬운 거는 여기 희귀분석아 어, 여기가, 어, 꼭 출할 걸로 봤는데, 이번주에, 지난주에 전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87의, 어, 복귀는 마치고요 이어서, 988의 분석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988의 분석입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까지는 주초에 어 일, 주초에 한번 올려드렸었죠. 근데 이번 주부터는 어, 구독하신 분들께 더큰 도움을 드리고자 주초에는 종합분석 자료로 올려드리고요. 어, 또 주말에는 유력한 어, 유력한 필출 어, 필출 세수 이내 수, 수 즉한수두수세수그 어, 어, 세수 이내로 만들어지는 필출 그룹을 한번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정으로 까져 딱히 잡히는 수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올려드릴 생각이에요. 고정 한수요 그래서 우리 구독하신 분들께 가능하면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대박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988의 대분류입니다. 어, 1그룹은 어, 이렇습니다. 필터 범위는 1에서 5고요 어, 2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5. 어, 3그룹도, 어, 3그룹은 필터 범위가 0에서 4 이렇습니다. 어, 여기를 다시 1그룹을 두개 그룹으로 분류하면 이렇게 분류됩니다. 2월수와2월수로 분류되고요. 이 그룹은 세개 그룹으로 분류하면 3중복, 2중복, 기타 그런데 이번 주에는 3중복 수가 없어요. 2중복하고 기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그룹은 역시 세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지금 별난 카페가 이제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요 기타죠 기타. 기타가 이제 출하 시기가 임박했는데요. 어, 지난주에도 전멸을 했어요. 이제 곧 출할 겁니다. 이번 주에는 9, 17, 27, 40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출 그룹입니다. 과출 그룹은 대상수가 12, 21, 26, 31, 45 이렇게 다섯 개의 수가 있는데요. 어, 제 가능성이 있는 그룹입니다. 어, 여기, 어, 복귀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 지금 현재, 어, 둘, 넷, 여섯, 육연속 출중이에요. 근데 이 복귀 자료를 보면, 어, 오연속이 세번 있었고, 그 외에는, 어, 그, 사연속 이내, 사연속 이내에서 다, 어, 전멸을 해줬어요. 사연속도, 어, 아, 여기 있네요. 사연속. 사연속 이내에서 다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6연속 중이니까 이제 신기록 중인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게 전멸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차순위 검토수로 분류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50입니다. 5궁이 현재, 8연속 출 중이죠. 11연속 출이 딱한번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8연속 이내에서 다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전멸할 가능성이 있는지 11연속출이 딱한번 있으니까 이게 또 이번 주에도 나오려는지 이건 1회서부터 봤을 때 1회서부터 현재 987회까지 11연속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8연속출 중인 겁니다. 대상수는 5, 14, 23, 32, 41 이렇습니다. 5, 분이죠또 6, 7급수입니다. 6, 7급수가 현재 19연속출이에요. 어,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6, 7 글수를 합쳤을 때, 어, 19 연속 줄이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현재 타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어, 6 글수와 7 글수가 동시에 전멸해 줄수 있는지, 음, 또 요것도 제 그래서 사순이 검토수, 어, 검투수로 분류시키는데요. 이거 어, 치체에 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규칙수입니다. 규칙수는 어, 3, 4, 13, 15, 25, 26, 30, 36, 38, 39, 4 3 이렇습니다. 어 이거는 어 일반적으로 한 개에서 두 개, 한두 수는 이렇게 출하는 게 일반적인데 물론 이제 전멸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범위는 필터 하시는 분들은 0에서 2로 필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한개 내지 두 개를 일단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이거 전멸하는 경우는 어, 전멸하는 경우보다 한두 수 출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일단 차순위 검토수로 분류시키겠습니다. 어, 45수를 다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분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차순위 검토할 수 종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 여기 26수가 있는데요. 어, 이 26수를 제외하고 나면 19수가 남는 거네요. 19수.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수들은 차순위 검토수로 분류시켜 놓고, 어, 여기에서 그 남, 분리시키고 남은 수에서 찾아서 없으면 다시 여기 있는 수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로또 분석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아주 바쁘게 바쁘게 이렇게 어, 자료들을 모아서 어, 그 분석을 하셨, 하셨는데 토요일날. 어, 그, 그것도 발표를 하고 나면 어, 이렇게 너무 허전한 경우가, 허무한 경우가 어, 자주 있잖아요. 그렇죠? 뭐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어 그래서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별란카페가 권장하는 분석 방법은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는 어, 세수 내지 네수로 된 필출 그룹을 고르는 데 집중하시고요. 을 어, 또 이제 목금토는 그 필출 그룹을 뽑아낸 뽑아낸 필출 그룹 중에서 이제 고정수를 찾는 데 집중을 하신다면 어, 좀 이렇게 이것도 분석하는 데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우선 먼저 필출 그룹을 뽑아내시고 어, 그 뽑아내신 수에서 뽑, 뽑아내신 그룹에서 어, 이 차순이 검토할 수를 대비시켜 보면 이제 그 세수 네수 중에서도 또 여기 있는 거 빼내면 뭐한두수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한두 수가 남은 한두 수가 어그 필출 필출할 가능성이 약한 수라 그러면 이 빼놨던 이수를 다시 살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그잘 이해되셨나 모르겠는데요. 어 그럴 때 이걸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분리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필출 그룹 첫 번째입니다. 이렇습니다. 6, 11, 26, 33, 36, 42. 지난주에 회기분석자료죠 이번에 회기분석자료가 2, 여 6수가 되네요. 6수에서 차순위 검토할 수 6, 26, 36을 빼놓고 보면 11, 33, 42가 남는데 11, 33, 42 중에 찾아서 없으면 다시 6, 26, 36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건 출할 가능성이 제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어, 그 필터하시는 분들은 그를 이거를 필터 범위를 1에서 2 아니면 안전하게 하시려면 0에서 2로 하시면 됩니다. 어, 한개 내지 두개 정도 어, 여기서 출할 수 있습니다. 두수 어, 출하는 경우도 어, 흔히 있어요. 그래서 어, 한개 찾았다고 무조건 버릴 것이 아니고 어,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두 번째, 필출 그로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대상수가 어, 이렇게 많습니다. 11수가 되네요. 11수가 되는데 어, 이거는 복귀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어, 이건 아래쪽에서 복귀 시작이 된 거예요. 쭉 계속 복귀하는데 2연멸 중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복귀를 시작한 이후로 2연멸이딱한번 있었고 이연열이두번 있었습니다 거의 출을 하는 경우인데요 현재 2연멸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필출할 거라고 봐지는데 필터 범위는 1에서 4입니다 이거는 4개까지도 이렇게 출을 해요 다섯 개 출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만은 이복귀를 시작하는 분은 다섯 개 출은 없었어요 전에 이복귀 복귀 시작하기 전에는 다섯 개 출도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필터 범위는 1에서 4로 하면 무난할 겁니다. 여기에서 그 차순위 검토할 수를 빼내고 보면 이렇게 세 수가 남습니다. 18, 28, 34. 그래서 이수 자체는 개수는 11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차순위 검토할 수를 빼내면 이렇게 세 개밖에 남지 않아서 그래서 올려드리는데 일단 이 파란색 수에서 살펴보셔서 없으면 빨간색 수도 다시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어,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에는 필터 할 거라고 봐줘요. 그래서 필터 하신 분들은 필터 범위를 1에서 4로 하시면 됩니다. 어, 다음은 어, 4969 보너스 볼 주변수입니다. 요거는 49 주변수예요. 어, 또 여기는 69 주변수고요. 여기는 어, 보너스불 주변수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각각 다 2연별 중이에요. 그래서 이 별랑카페가 바라는 마음은 여기서 각각 다 1에서 3수씩. 이건 필터범위가 1에서 4로 잡으면 되는데요. 1에서 3수면 조금 도전적이고요. 4수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4수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아주 가끔 있는 겁니다. 여기 각각 1에서 3수씩. 다 나와서 우리 구독하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88의 분석 자료를 간단하게 마치고요. 자료를 많이 올려드렸더니 오히려 도움이, 도움이 이렇게, 어, 많이 된다기 보다는 좀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 자료들은 어,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어, 주말에, 주말에 그, 어, 필출삼수 내지는 고정한수로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번 주부터 어, 주말에 어, 필출삼수 또는 고정한수를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 이 별랑카페가 사실은 어, 상당히 바빠요. 지금 여기 어, 우리 정원 어, 겨울 겨울나기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바빠서 어그 자칫하면 어, 이 날짜 이 올려드리는 날짜를 좀 어, 놓칠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주초에 못 올려드리고 주중에 올려드렸죠. 어,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하면 빨리 올려드려서 우리 구독하신 분들께 어, 구독하신 분들이 이거를 보신 분들이 어,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 그, 어, 일이, 일이 좀 바쁘고 이렇게 겹치다 보면, 어, 놓칠 수 있으니까, 어, 올리는 날짜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 이번 주에, 어, 주말에, 어, 필출삼수 또는 고정한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